자 여러분 제가 있는 이곳은 포항 이동입니다 음식 1번지라는 곳이고요 오늘 포항에서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동 음식 1번지 이쪽 거리를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반야울막창 막창집도 있고 동닭집 뭐 횟집 뭐 다양하게 있네요 어 여기는 또 굉장히 또 이름이 독특한 장풍 <웃음> 삼겹살은 장풍입니다 야 이거 대구 맛있겠다 어 더, 대구 대가리튀김 대구가 여러분들 먹을살이 많긴 하거든요 이거 탕 끓여먹어도 맛있는데 어. 아 육실랭 생대패 문자. 여기도 부산집도거같 왔다 부산 여러분들 여기는 포항 톨게이트랑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찾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자 포항시와 함께하는 잡사 먹방 첫 번째 가볼집은 이동의 전통 마늘보쌈입니다 <웃음> 이게 먼저 눈을 확 띄네요 자 고기가 나온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전 11시 반 12시 반 5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저녁에는 예. 자 여러분들 포항시와 함께하는 잡사의 먹방 첫 번째 전통 마늘보쌈 예, 안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포항시에서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어느 정도의 홍보성이 있는 유료 광고 영상임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고지해드립니다 자 여기 일단은 보쌈 고기가 아직 나오기 전인데 이굴 굴보쌈 그리고 여기 또 저랑 또 친숙한 홍어 영상포 홍어도 여기서 좀 판매를 한다고 해요 굴보쌈 그리고 홍어보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맛을 볼 텐데 기대가 되네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 고기 위에 마늘 자 그리고 홍어 자 굴보쌈을 시키시면 이제 이렇게 제이 나오고 이제 홍어보쌈을 시키시면 이 음, 녀석과 어, 보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약 대략 중짜 정도 되는 양이고요 먼저 고기부터 마늘 싹 올라간 고기 어 마늘이 알싸한 맛까지 만있고아니거나 그런 건좀 덜해요 생마늘 속에 약간 맵싹한 느낌 있죠 보는좀 살렸는데 아막 속이 쓰리겠다고 뭐,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강한 매운 맛은 아니거든요 좀 달달하고 음 일단 여러분들이 고쌈합니다 굴이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게임 끝났죠 음, 맛이 없을 수 없죠 이거는 내가 김치 싸서 네. 어 맛이 없을 수 없어요 이거 음. 음. 자 다음은 홍어 버쌈 홍어용 치를 따로 주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그, 그, 영산포 항아리 옹기 속성 홍어를 쓰신다는데 음. 일단 홍어는 수입이에요 그냥 깔끔하게 쌈인지도서 먹을 수 있는 정도? 하고. 그리고 또 시원한 또 홍어 마늘도 딱 조미되면서 제목 맛이 납니다 사장님, 지금 마시는 계란찜은 서비스 계란찜 이야. <웃음> 혹시... 공허보쌈으로... 아, 공허가 중간에 막 시원하게 들어왔다. 갔다, 까지나요? 홍어를 다 넣어볼까요 한 번? 이러면 홍구리 보쌈? 음.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코스로 넘어가시죠 자 포항시와 함께하는 두 번째 이동의 두 번째 집은 큰바위 가든입니다 고기와 점심 특선으로 나오는 메뉴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두 번째 집은요 포항 톨게이트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에 있는 고깃집인데 여기가 굉장히 역사 가 깊습니다 우리가 34년 동안 무려 여기 고기를 팔아오신 그런 고런토 사장님인데 예전부터 얘가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대요 굉장히 좀전통을 자랑하는 곳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반찬들 여기 나오는 반찬들을 여기 사장님이 전부 다 직접 준비를 하신대요 이 반찬들을 사장님이 고집스럽게 전부 다 직접 담으신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 손은 하지 않게 해가지고 파절이 이런 것까지 된장도 그렇고 간장에 들어간 장류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직접 담그신 거래요. 안창살부터 한번 구워서 먹을 겁니다. 안창살 자 이제 피기가 있을 때 씹어서 좋아서. 좋아. 아우, 소고기는 항상 옳지. 아, 아, 딱요 정도. 육즙 딱 안에서 쓱 맛있게 나오는 게. 어우, 음. 맛김. 음. 김은 원래 이렇게 짜가씨를 담가놓으면 풀어지는데, 야, 여기 사장님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. 어우, 야, 죽이는데, 진짜? 음. 야, 봄똥. 요걸 또 물김치처럼 마셨네? 저 요건 처음 먹어봐요. 음, 어우, 간이 살짝 연하게 고기랑 먹으면 맛있겠는데요? <목소리> 자 다음은 갈비살 <목소리> 자. 몇 초만에 뒤집었는데 바로 불 꺼버릴게요 아. 살짝 익힌 게 역시 맛있죠 <목소리> 어우 이거 맛김 치 기가 막히다 다쏴아아 어우 워 <웃음> 아 음식 진짜 훌륭합니다 34년 오랫동안 사랑받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반찬 하나하나 하면 병갈하고 진짜 좋아요 어, 나물 어, 이거 무나물 썬하고 맛있거든요 무나물 아, 아일라이트 그러니까 간장 이 음. 간장이, 맛간장이 특허를 내셨대요 아. 자, 여러분들 이게 점심 한정 메뉴 특선 메뉴인데 만 원인데 이 양이 만원 아니에요 이거는 어, 고등어가 세개 있으면 3인분 그리고 이 고기는 한 2인분 정도 된대요 지금 여기 사장님이 조금 많이 주셨는데 고기 정도는 한 2인분 정도 양이 이 정도 나가고 예, 세 덩어리면 요건 3인분. 그니까 하나씩 해가지고 요거 절반. 그게 1인분으로 나오는 데 정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. 여기다가 찌개까지 해가지고 만원입니다, 이렇게. 자, 이렇게 찌개까지 해서. 와... 사랑받는데 이유가 있어요. 이야... 자... 야 자. 그렇지만 따로. 아, 안 짜고 진짜 맛있다. 김치도 시원하게 맛있고 조림 아까 잠깐 맛을 봤는데 진짜 끝장납니다 조림이 와음 우림 역시, 무지, 무. 아. 자, 쏴, 쏴, 쏴. 와. 자 여러분들 어, 두 번째로 온 포항 이동의 큰 바위 가든 아저서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자 포항의 세 번째 집은 망우찜 쌈밥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포항점 해가지고 글씨 보시면 아 무슨 프랜차이즈를 여기서 뭐 하냐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두개 있습니다 아 서울 망우 가족분이 하시는데 네 포항에 하나 있고 네, 딱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뭐 전국적으로 있는 뭐 프랜차이즈를 알리기 위해서 온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집 망우쌈밥에 왔습니다 강된장에 쌈을 싸서 먹는 쌈밥집인데요 이거 네 굉장히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그 방송 중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냉동네모 삼겹살 <웃음> 여러분들 요거는 삼겹쌈바 고기만 사용 물량 아 요거 나머지는 이제 1인 1인인데 채소 이런 것도 무한 리필 된다고 합니다 어우 요거는 담된장 예술이죠 이거아자 아까 고기와 다르게 요거는 충분히 익혀서 아 좋아 좋아 자이 채소 어. 채소 부족하면 여기 리필하는 곳에 딱 채워놓으십니다 사장님. 쌈먹 방법. 에, 김을 놓고, 그 위에 쌈무, 채소를 놓고, 고기를 뚝배기장 살짝 찍어갖고, 한모리에 싸면서, 아, 오케이. 자, 먹어봅시다, 이렇게. 김 위에 쌈무, 고기를 뚝배기에다가 싹 찍어서. 자. 이렇게 해서. 음. 어우, 이거 맛있는데? 자, 밥. 밥을 푼 다음에. 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하고 커피 먹는 게이 숭룡에서부터 전파됐다는 네,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교양반두님채을잘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해 주는데 밥을 또 맛있게 싸서 먹어봅시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요거 요거 제가 호박잎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야. 여기다 그냥 이 장만 상 넣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올리고 어우. 근데 양배추도 싸먹으면 또 맛있죠. 싹 올려서 아~ 거긴 어, 장... 아 강된장만 있어도 어우... 음. 자~ 식사 후에 먹는 숭늉? 아유아 고소하고 네자 아... 아...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집은 메미라고 요거를 따로 옆에 예, 한 가게인데 옆에 따로 가게를 내가지고 요것도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? 메이라고 유부에 들어간 뭐 참치나 뭐 고기 이런 것도 어우... 오... 어우... 아... 야 이거 맛있는데 겨울에 먹으니까 좀 아쉽네요 <웃음> 시원하게 여름에 먹으면 개맛 막힐 것 같은데 아... 음. 자 이제 유부 요거는 어, 고기 같고 제육 같은 그런 고기 같고 요거는 참치 같은데? 음어 김치랑 밥 주먹밥 아 이렇게 음. 한면제차장랑 음. 마요네즈 음 아...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마우찜 쌈밥도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대체 오늘 메뉴들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네요 자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포항 이동 음식 1번지 이번에 가볼 마지막 네 번째 집은 고향정 한식뷔페입니다 자 돼지고기 시래기 오우, 잡채 치킨 양념치킨 요거는 어우 수프 자 호박질 아 김치조림 김치찜 오 고등어 만두들 네. 이건 국 국들 떡볶이 카레 튀김이랑 다시마 이게 쌈, 채소, 고구마 여기에 또 비빔밥 거너라고 아. 반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인 식사하시는데 8,000원입니다 어, 나물들 반찬들 정갈하게 잘나와있고요 어? 아직 안 나온 게두 개가 있는데 밥도 잡곡밥, 쌀밥, 보리밥 네. 자, 이거 조밥 조바. 이건 조밥이네요 조밥 조바. 어. 야, 이 조밥 그것도 맛있게 나겠다 오우 자, 아까 비웠던 곳은 김밥이랑 두부였네요 네. 여기,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게장 꼭 드셔보셔야 한답니다 근데 맛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좀 판매도 좀쉽시면안 되냐 해가지고 이거 판매도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, 여러분들 오셔서 혹시 드셔보신 분들 한번 드셔보시고 다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보리밥. 보리밥 비빔밥인데 이 된장이죠, 된장. 된장 딱자 요거랑 고추장 살짝 넣어 가지고 예, 요거 한 요거 2 고추장 1. 이 정도에서 채소랑 막해서 비벼도 지금 진짜 맛있습니다, 이거. 자. 음... 아... 보기 필요 없습니다 진짜 아, 채소 아삭하게 씹는 느낌하고 오리밥은 보리끼리 막 부는 그 찰기가 좀 덜하긴 하지만 굉장히 고소합니다 가끔 한 번씩 먹어주면 정말 맛있어요 보리밥 음. 묵식하지 않고 살짝 가벼우면서 속에 들어와도 좀 부담도 없고 아. 음... 여기, 이건 중상김치 이런 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, 즉석해가지고 배추 여기 딱 묻혀가지고, 어쩐 느낌으로 딱. 어. 음. 대충, 네, 시금치 와. 사실 여러분들 7천 원, 8천 원, 9천 원, 한식구편은 사실 많이 있어요. 근데 구성 자체는 여기는 굉장히 알차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가격 대비해서 절대 여러분들 장담한데 그돈 주시고 여기 식사하더라도 절대 아까운 없이더 얻어간다는 느낌으로 식사하실 것같습니다 음식 맛도 굉장히 좋고 그 느낌을 저 이, 이 김치에서 받았어요. 대륙에서 온 느낌의 그 김치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딱 묻혀가지고 딱 내놓는. 려 네. 음. 음. 어제 진짜 고기라는 거딱 많이 좀잘 먹으니까 여자 분명히 맛있는 고기가 많이 있는데 좀 불친하게 딱그채소라 있는 게좀 땡겼었는데 제가 기가, 기가 막히게 된것 같아요 아우 안정스럽습니다 반만 없이 깨끗하게 어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한번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, 진짜. 여기는 포항식 북구 송라면입니다 야, 여러분 바다 기아 막힙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마무리 하려고요 아,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바다 보면서 커피 먹는 거 기가 막히래요 여러분 아, 아.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, 포항 이동에서이동 어, 1번지 소개 컨텐츠 어,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와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조금 시기가 안 좋으니까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 한번 방문하시는 거를 좀 여러분들 권고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, 여러분들 포항 와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이런 좋은 뭐 골목 알리기 좋은 행사 저, 저에게 광고를 의뢰해주신 포항시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포항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